자막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은요 제가 제공한 폴더안에 음, 소스 폴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 안에 나레이션 텍스트라고 제가 어, 미리 타이핑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리프티드 플러그에 대한 운동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쓰셔도 되구요 아니면 먼저 뭐 말을 들어가면서 그냥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자막은 크게 말에 맞춰서 혹은 화면을 설명하는 그냥 일반적인 자막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요약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일 앞에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의 개념으로 타이틀도 자막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 자막인데 앞에는 타이틀 그리고 내부에는 그냥 설명. 자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제 앞에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은 잠깐 끄고요. 소리만 듣겠습니다. 말 소리만. 자말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볼륨을 다시 제가 조절하고요. 이번에 소개드릴 운동은 리프티드 프로그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거를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리프티드 플러그입니다를 다 써도 되고 아니면 리프티드 플러그란 글자만 있어도 되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영상, 어, 말을 시작하는 제일 앞부분에 맞춰 놓고 자막 작업을 할 때는요. 화면을 여기 있는 그래픽으로 맞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에센셜 뭐 그래픽 이 부분이 보이면요. 에디트 버튼을 눌러 놓으세요. 수정 버튼, 자, 그리고, 도구상자가 밑에 있는 게 위로 옮겨질 겁니다. 여기서 t자를 누르시고요. 자, 자막을 넣고 싶은 부분이 꼭 밑에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상단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건데, 글자는 여기 텍스트 보이시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도 텍스트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 소스, 뭐, 글자의 그, 폰트, 그 다음에, 뭐 레귤러냐 굵기, 볼드냐 이텔릭이냐 결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정렬 상태 이거는 문단일 경우 f 정렬 상태 u r 쓰기그 다음에 자간 그리고 행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그 f 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여기에도 글자에 대한 것들이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u r 쓰쓰셔상상없없요요리리정정하하는능도포함함이있있요요 여기는 따로 정렬 기능이 있죠. 자 화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텍스트가 한글 텍스트가 안 먹어요. 그래서 폰트 부분을 한글이 되는 것들로 조금 바꿔놓고 하셔야 됩니다. 폰트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 있는 어떤 폰트든지 다이 어, 프리미어가 최초에 로딩될 때다 불러오거든요. 그 중에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폰트는요 일단은 무조건 굵은 서체를 쓰시는 게 좋아요 헤드라인처럼 그리고 핵이 두꺼워야 되고 헤드라인처럼 핵이 두꺼워야 되고 그리고 가독성이 좋은 서체 좀 이쁘다고 좀 특이한 서체를 쓰시면 잘안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굵고 헤드라인 같은 그런 서체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컴퓨터에 뭐 이렇게 릭스 폰트 이런 거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화면에 이렇게 뭐 스티커처럼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로는 괜찮은데요 내용을 읽기 위한 글자로 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배달의 민족 사체 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배달의 민족의 주화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엽더라고요자 여기다가 어 이번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운동은 동작은 기억이 안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아 운동은? 아, 운동은 이었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까지만 칠게요 어, 한번에 많이 쳐버리면요. 일단은 다못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 이정도만 써놓고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놓고요 그리고 글자는 이거는 그냥 놓아오기는 한데 글자가 양이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글자 크기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바뀌면 별로 이쁘진 않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그 다음에 위치는 뭐 위나 아래나 어디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예, 여기 놓으면 이제 피사체를 가리니까 저는 그냥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놓게 물론 바탕이 하야니까 글자가 잘 안보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보이게 조절을 또 하면 돼요 자 글자의 면 색깔은 여기 필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색깔을 바꾸셔도 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데 또 뒤에 검은 게막 보이네요 테두리를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테두리를 쓰고 흰색 테두리고 얘가 굵기거든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예 반전으로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가시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으로 가시고, 테두리를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둬도 눈에 뚜렷하게 잘 보이겠죠? 뭐, 테두리를, 어, 뭐, 이런 눈에 더잘 띄는 이런 색깔 계통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검은색, 흰색. 자, 운동은까지 쓰고요. 그리고 여기 정렬 기능이 있거든요. 이 정렬 기능으로, 자, 글자가 위치만 맞춰주시고, 가운데 세팅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자의 입력을 할 때도 센터를 맞춰 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글자 양이 글자 이제 타이핑되는 기준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갈 거니까요 글자 양이 많든 적든 자 이렇게 하나 써 줘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 뭐 그림자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네, 쉐도우 체크하면 그림자까지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의 진하기라든지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잘 보이게 할수 있어요 자 어느정도 세팅이 끝났다 싶으면 얘를 말이 나오는 끝까지 쫙 당겨 놓습니다 늘어나지요 얘는 자이 상태에서 자 운동은 까지 여기서 말이 끝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피치를 봐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면도날 도구로 여기를 한번 잘라 줍니다 자 그리고 툴 바꾸시고요 뒤에 또 들어 볼게요 자, 리프티드 플러그입니다. 뭐 여기서 끝나거든요. 자, 얘를 여기서 또 잘라요. 자, 또 들어요. 자, 또... 풀... 허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자, 좋아요.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여기까지입니다. 자르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로써좀 길지만 여기까지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줌으로써 여기는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고치면 돼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프티드 플러그입니다. 마침표는 안 찍는 게 조금 더 이쁠 거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여기는 어떤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 하셔서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까지말씀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뒤에는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자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줌으로써까지 말이 조금 길지만 자 여기 더블클릭하시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까지만 적을게요 X 다리와 골반 교정에 효과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요. 자, 뒤에 가서 또 클립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X 다리와, X 다리와, X 다리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X 다리와 골반 교정에 효과. 뭐, 이까지만 적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앞에서부터 볼까요? 자 오케이 됐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뭐 이게 꼭 여기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뭐 이번에 이 동작이 나오고 있는 이때쯤에서는 그냥 얘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위에 있어야겠다 자 여기는 여기 있어야겠다 뭐 이거는 어디 두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요. 중요한 포인트 되는 단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아요. 눈에 이목을 좀 끌기 위해서 여기는 약간 이런 계통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테두리가 어두운 색이니까 글자색은 밝은 색으로 자 허벅지 이완이라고 할게요. 허벅지 안쪽 긁어주시고 여기를 노란색 할까요? 이완 그 다음 얘는 뭐한 초록색 계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골반 안정성 골반 이번에는 이런 색 안정성 선택하시고 이렇게 계속 바꿔주시면요 그냥 하얀 글자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더잘 들어오게 될거예요 여기도 X 다리 예,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예, 포인트를 찍어주는 키워드들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 것들만 골라놓으시면 돼요. 효과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운동은 그렇죠?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죠, 색깔이. 골반의 안정성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그 다음에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죠 자막도 놓고 뭐다 끝났는데 요걸 하면 쭉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어, 조금 수정할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한번 해볼게요